기억이 합쳐져있어 그, 그 발음 되잖아, 그, 그? 그러면 뭐야? 한..그.. 함께, 함께 맞아 함께 잘했어 함께 엄마 근데 한번 말하면 나 잊어버릴 때 아니야, 잊어버리다가 그게 반복이 되다가 기억이 되는 거야 엄마도 그랬어 너안 찍어! 언니 찍은 거야. 언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쁘잖아, 봐봐. 테리처 근데 너한테 안, 아, 테리한테 아직 안, 안 예뻐. <웃음> 왜? 머리 <웃음> 짧으니까 안, 안 예뻐. 그러니까. 아니야, 짧은 머리도 잘 어울려. <웃음> 테리야, <웃음> 나는 깡납사이일 해봐. <웃음> 난 깡나 <깡납살>. 스일 <웃음> <웃음>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재밌는 일 있었어? 아니, 아 어. 뭐가 재밌었어? 오늘 잠깐 한참을 지루했잖 지루했어? 응. 왜? 어떤 게? 신데렐라 놀인데 응. 내가 무슨 역할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어. 그걸 안 말했어 이 선생님. 아, <웃음> 그래서. 그랬어? 아까 해, 영어 선생님이 해리 조, 좋아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웃음> 아, 뭐라고 하면서 어우야! 옷을 닫지 마. 아, 왜? 야,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랬어? 엄마! 나 우리 최고 할게. 그러셨어? 아니. 그럼. 엄마 나 옷을 게 아, 뭐라고? 응, 해리 좋아. 그러셨어? 엄마, 나 감사하다! 아, 너 거기 밑에 있겠지? 응. 밑에 있겠지, 뭐. 땅콩이랑. 땅콩이 머리 바쁘니? 혜리야 응. 응. 일이니야지 응. 응. 맛있어? 이거 뭐 나요. 토너. 아, 블루베리. 헤리도 블루베리. 블루베리야, 이거. 음. 맛있어? 음. 맛없어?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웃음> 아. 네? 닥에떨어 네? <웃음> 네? 바닥에 떨어지고 더 달콤해. <웃음> 바닥에 떨어 <떨어졌때는> 네? 네? 네? 더 달콤했어? <웃음> 그럴 리가. <웃음> 바르고. 이마 땡이에 이마 이마땡이에도 이마 고이제 발라 바르세요문마문이하세요 이마 톡이엄마어이서운 이마 네이무서 아, 이마 알이는데 이마 워이왕도마뱀이엄마이게 응. 응. 누구야 봐이 이마 누이야 이마 응이도 이마 뱀이 It will want them up. <laughs> you, you buy that, you buy. It. <laughs> <laughs>